네, 안녕하세요. 기즈부입니다. 오늘은 여행 갈때 필요한 꿀팁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소스라든지 아니면 저희 귀걸이,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세 가지 종류를 어떻게 담아가면 좋은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막상 샘플도 없고 그렇게 소량 용기도 없다 보니까 어갈때좀 싸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때 이용한 어, 꿀팁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정말 두서없이 준비했어요. 어 여행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여행에서 조금 좋았던 거그 것만 일단 모아봤는데요. 여행 갈때짐 어, 빨리 싸는 법, 또 필요한 걸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제일 먼저 좀 신경 쓴 거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로션을 좀 많이 가져가는데요. 저는 또 애들이 아토피가 있다 보니까 좀 크게 큰 용량을 좀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딱 쓰는 용량을 잴 수도 없고 특히나 겨울이라 아이들이 수시로 이제 발라주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수시로 발라줄 수 있도록 좀큰 용량 가져왔는데요 지금 한 250g 정도 되는 좀큰 병이에요 큰 통인데요 이거 이렇게 누르면 누르면 나오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집게를 이용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요 눌리지가 않기 때문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게를 이용하는데 전 사무용 집게예요 지금 제가 빨래집게나 다른 집게가 없어서 이런 뭐 사무용 집게가 보통 집에 있기 때문에 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다른거 빨래집게라든지 이런 집게를 사용하시면 훨씬 좋겠죠 왜냐면 빨래집게를 가서 또 쓰실 수 있으니까 빨래 놀거나 하실 때또 좋으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뭐 빨래집게가 없으시면 이렇게 집게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사무용 집게도 되시고요 빨래 집게 있으시다 하시면은 빨래 집게를 이용해서 가져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좋았던 건요. 음, 이런 큰, 이게 지금 화장품인데요. 어, 저는 좀 작은 병에 간장통 같은 거, 그리고 뭐잘 흐르는 식초라든지 뭐 양념류 있잖아요. 양념류는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막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랩을 이제 크게 맞춰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흐르는 거를 방지해 주거든요. 셨 그래서 이렇게 흐름 방지 역할을 할수 있도록 랩을 잘라서 붙여준 다음에 뚜껑을 꼭 덮어주시면 뚜껑도 잘 덮이고 그 다음에 용유하거나 이제 흘린 것도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뭐 소스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액체류들은 그 랩을 한번 싸서 가져가시면 훨씬 편하고 뭐 다른 거에 뭐 오염시키거나 할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스킨인데요 저는 이제 스킨을 대용량으로는 잘안 가져가고요 스킨은 보통 이렇게 화장솜에 적셔서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그 예전에 그 메이크업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렇게 화장솜을 이용하는 거랑 화장솜을 이용하지 않는 거랑 피부에 흡수하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르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 화장솜을 좀 자주 이용하는데요. 이 화장솜에다가 이지퍼팩에다가 화장솜을 넣고요. 여기에 이제 충분히 스킨을 제가 한번 적셨는데 이렇게 해서 스킨을 뿌려주신 다음에 뿌려주신 다음에 화장솜을 충분히 적도록 해주신 다음에 밀봉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가져가기도 좋고요. 보통 짐을 빨리 싸도 한 이, 이틀 전에 싸잖아요. 충분히 이게 밀봉만 잘 되면은 가서 쓰시기도 편하고요. 특히나 뭐 아침, 저녁 이렇게 두번 한다 그러면 뭐두장 필요하다 하시면은 쓰시는 양에 따라서 개수대로 맞춰서 가시면은 편하고요. 갔다 오셔도 쓰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행 가실 때도 쓰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이렇게 쓰시면 너무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스킨 이거 바르는 거 위에 또 크림도 이거 위에 얹어주신 다음에 조금 팩처럼 이용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가끔 팩을 까먹고 가거나 하면 은 밤에는 이거 위에 또 크림도 발라서 피부에 붙여놓으면요. 팩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대그 네. 다음에 이렇게 렌즈통을 이용해서 많이 좀 쓰시는데요. 저도 이걸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렌즈통도 집에 많고 또 특히나 저는 클렌징 크림을 이렇게 샘플이 없는 거죠. <웃음> 샘플이 없어서 이런 클렌징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렌즈통에 좀 담아가요. 담아가서 뭐 이틀 여행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쓰시면 되고요. 많이 안 쓰는 크림. 그다음에 특히 아이들 연고 있잖아요. 연고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통이다 하시면 은 이렇게 쉽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고는 특히나 뭐후실나는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이게 좀잘 찌그러져가지고 옆구리가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웃음> 여기다 넣어가지고 가져가시면 훨씬 편하게 아이들 연고도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쓰실 수 있고요. 네. 안경 같은 거 맞춰가실 때달려 가면 주시거든요. <웃음> 그래서 렌즈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제일 좋았어요. 네. 이렇게 쓰는 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걸이예요. 저는 귀걸이를 뭐 이틀 가면 이틀을 다 바꾸는 편이에요. 그래서 귀걸이가 항상 좀 필수템으로 좀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요. 지금 이거 종이 명암이에요. 명암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잘뚫려요 쉽게.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훨씬 좋고요. 뭐 2, 3일뿐만이 아니고 7일 8일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이게 딱한 사이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고요 이게 가져갈 때도 좋지만 빼고 쓰실 때도 눈에 잘 보이기도 하고 거치대 역할도 되기 때문에 정말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두툼한 종이 이용해 가지고 귀걸이 거치를 하시면 좋고요 이런 게 조금 음, 귀가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통을 이용해서 또 하시는 요즘에 월화수목금 토 이렇게 나오는 약통도 많잖아요 거기다가 넣어서 가져가셔도 편하고 뭐 많이 상할 일도 없고요.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수 없이 정리한 마지막 여행 김상희 팀은 바로 이렇게 약병이에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큰 약병도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많이 담는 편인데요. 특히 이렇게 액체류가 아닌 거 같은 경우에도 편하고요. 액체류인 것도 좀 편해요. 그래서 저는 간장 같은 것도 많이 담는데 간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여기다가 보통 랩을 싸는 편이에요. 그래서 흘리지 않게, 흘리지 않게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소금이랑 굵은 소금 이렇게 갔다 와봤는데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갔다 오셔도 여기서도 쓸수 있고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여행 갈 때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1박 2일 가시던지 뭐 2박 3일 가셔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으니까요 양평 버리지 마시고요 꼭 이렇게 좀 사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소스나 이런 케찹 같은 것도 저는 여기다 좀 담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너무 케찹을 좋아하기 때문에 케찹도 좀 가져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기름을 좀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참기름이나 들기름, 뭐 식용유 이런 것도 이쪽에다가 랩을 씌우지 마시고요 이쪽에다가 랩을 씌우면 이쪽에다가 래고 씌우면 훨씬 더 흘리는 게 적거든요. 안 흘릴 가능성이더 높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하시면 훨씬 더 흘러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지퍼백에 한번더 싸주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짐 싸는 게참 편리하면, 편, 펼...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꿀팁을 알아두면 계속 사용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귀걸이나 화장품이나 그 다음에 뭐양념 요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져가셔서 즐거운 여행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행 갈때짐 싸는 여러가지 방법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기즈보였습니다.